여기 이제, 확인할 게 여기 이제 신천지. 바로 시작해도, 네. 어, 이해는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여기서 사인을 안 하는데, 여기 보면, 본인은 신천지의 성격 해석이 총회장님을 통해서 게시된 것과 성경에 근거한 100% 흠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확인해서 신천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냥 내가 신천지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 바벨론 교회보다 신천지 성경 해석이 확실하게 맞고 네. 성경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는 확실하게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총회 계시를 받은 총회장님한테 배운 신학이기 때문에 네. 틀리지 않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을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 성경 해석이 틀렸다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여기 만약에 1%라고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로도 틀리면 신천지에서 나오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할 건데, 하나는 틀릴 수 있어요. 두 개도 틀릴 수 있어요. 네. 열 개도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백개 정도 틀리면 이제 그때는 고민해 봐야 되잖아. 서, 이만희 총회장님이 성경을 해줬어요. 비율을 가지고 게시록도 풀고 전체를 해석을 해줬어요. 네. 그죠? 네. 2000년 동안 닫혀있던 성경 해석을, 게시를 받아서 이만희 총회장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네. 네. 98점을 맞았어요 90점을 맞았어요 10점을 맞았어요 성경 통달 100% 성경 통달의 의미가 성경을 통달했다는 건 틀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점하고 98점하고 둘다 천국 못 가잖아요 맨날 100점을 맞아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했었거든요. 어, 여기 오기 전에도 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음, 우선, 저희들의 목표는 신천지 성경 해석이 천개 정도는 틀렸다. 천 개면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건데, 잘못된 건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그래요. 하나만 틀리면 나올래 하면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자, 100개 중에 10개가 틀리, 10개까지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1000개 중에. 그니까 러 이제 저도, 처음 경은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데 저도, 여기에 1%라고 이렇게 적어 놨지만, 네. 응? 이건 1%라고 사람이 뭐 이것 때문에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네. 성경 해석이 10개, 20개, 100개가 틀렸다고 하면은, 그때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진리여서 신천지에 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오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신천지에는 성경 진리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성경은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성경이, 성경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상이 있으니까 요한게시록에 실상이 있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있으니까 성경이 좀 틀린 게 문제가 되냐 그렇게 비춰진다고 가시고 같이 힘드시겠지만 같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여기는 영어성경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헬라어성경 신학성경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네, 네. 헬라어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히브리어 성경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따 찾아봐야 할 부분이 몇개 있으니까 이건 가져가고 네. 우선은 이제 일단은 이걸로 보시고 자맨 처음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신천지 탈퇴서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인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제가 우리 해하고 네. 공부하게 될 네. 내용을 쭉 정리해 놨어요 네. 공부 과정들을 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게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그성경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처음부터 탈퇴 서약생인데 탈퇴하라고 쓰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교육생 이름 적고 공부한 내용만 체크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이름 한 번만 이름만 적고 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그 이렇게 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신천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천지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상담이 되겠죠 아 네. 예. 알고 있는 신천지 그리고 어떤 상담사가 왔는데 정진영 목사가 알고 있는 신천지가 같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신천지 결론이 뭔지 확인해 보고, 혹시나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른 점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우서 11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올해 들어 이제, 이 상담한 지 10년이 돼가요 네. 저는 이제 부산 해양고등학교를 나왔고 항해사를 한 5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이벤트 기획사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 송대관, 어명수, 제이 막 이런 연예인들 불러서 축제하고, 대학 축제하고, 이제 가게 오픈할 때 도우미들이 이렇게 네. 하고, 그걸 한 5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하고, 그런 일좀 하다가, 사회복지사를, 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를, 정신과 관련 사회복지사를 10년을 했어요. 10년 하다가 이제 계속 평생 이제 교회에서 살았어요. 항해 사는 5년 빼고는. 집안이 다 교회고 기독교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회장, 뭐 청년부 계속 교회에 살다가 이제 잠깐 밖에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목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소명과 소명, 이건 하나님 계속 홀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건 계속 무시했지. 내 같은 사람은 목회할 수 없다. 근데 이제, 3 2살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사회복지 그거 10년 마치고, 목회하고, 이제 대학원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는 7년 차 목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담은 10년 차예요, 올해. 신천지 관련해서 상담은 10년인데, 제가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결론이, 결론이 여기 나오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나오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바로 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여기 나오죠. 사절 한번 읽어볼래요? <목소리>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마신 가장 큰 차이예요.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다 이게 가장 커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게 지구잖아요. 이게 지구예요. 네. 그러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지구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아들 하나님 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신천지 교리는 그거 아니에요 신천지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인간 예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양자예요 신천지 주장이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신천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은 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그러면서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같은 창조주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거 말안 하던가요? 신천지가 믿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니까요 <목소리> 아니 아니 그럼, 하나님 예수님의 창조 존재 은 예수님의 존재 시점이 어디냐고? 예수님의 존재 시점이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온 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창조사에도 동참하시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그렇게 안 배웠다고 하는데, 이만희 총회장님의 말에나, 이만희 총회장님이 가르친 이런 글에나, 이만희 총회장님이 보는 예수님은 피조물. 알아요 모르고 있다는 거 근데 많은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계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지금 신천지가 됐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강사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본단 말이에요. 하면예수님하나님이예수님데다고예수님예수님왜 하나님 게기 그렇죠. 왜 내가 나한테 기도를 하는?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개념을 좀 바꿔볼게요 이제 그게 성경이 무엇이 맞다고 말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냥, 음. 그럼 하나님은 두 분이 시면세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적지 말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어야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 위의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이제 네, 네, 네, 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핵심 요지는 신천지가 아는 신천지에서 배웠던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정진영 목사가 말하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성경 갖고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당신이 맞아 네가 맞아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신천지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본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있어요? 피해 예수님은 창조주가 맞나요?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묻고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응. 창조주로. 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무슨? 그런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해야죠. 네. 자 우선 지금 우리 여기에 이제 1 일이라고 적어 놓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네. 어떤 존재냐. 네.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신천지 결론 있잖아요. 네. 자. 저기,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신인 합일체 육체 영생의 결론이거든요. 네. 하나님, 여, 이게 이제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에 기록된 책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실상 네. 파란색 보셨나요네 읽어봤어요? 네다 읽었어요?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어요. 네. 신천지 결론은 영인, 영계에 인영 있는 네. 영계 보자 14만 4천명의 순교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하나 되는 거군 네. 여기에 이제 자,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의 힘쓴 천사가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믿으시죠? 네. 그죠? 네. 예수님의 영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네. 재림 예수님이에요. 네. 그죠? 네. 자, 우리, 14만 4천 명의 지금 순교자의 영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신천지에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되나요?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이, 제사장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아, 지금 현재요? 응. 자, 현재는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럼 신천지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만희 총회장 한명 빼고. 아니, 신천지 아, 교회요 아직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이 안 왔어요. 네. 그죠? 이게 돈립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시민한 빛이 돼야 되잖아요 0개 네. 보좌, 6개 보좌 구성이 완성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우리 x 도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까 우리 7청에서 보신 거 근데 그 조건을 맞춘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데 아무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까 제가 이따 자료 보내주면서 하고자 하고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네. 신천지 교리 결론이, 우리가 네. 마지막 육체 영생, 네. 어떤 순교자의 영이 우리에게 네. 임했을 때, 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 이제 햇무리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38년, 39년인가요? 고래 신천지가? 38년. 네. 자, 그러면 38년 동안 이제 이걸 주장해왔는데, 우리 형제도 이제 순교자의 영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죠? 12 사도의 영들은 이만, 벌써 그12집파장들 몸에 들어왔잖아요. 바뀌는데. 아, 바뀌면 안 돼요. 배도로 그그 하니까 그 바뀌죠. 배도 그그그 바뀌는데. 바뀌는데. 그건 이제, 안 바뀌어야지 맞아요. 이만희 총회장님 말대로, 네. 한번 또, 이만희 총회장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12명의 이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집화장님 아마 한명 정도 남고 다 여기 보면 초창기 이분들이 이제 집화장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건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럼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 밖에 있을 때는 배도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신천지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천국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천국 밖에 있지만 네. 이, 뭐라 그랬어. 육개월 성경 공부 끝나고 10개월 돼서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신천지는 천국이라고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배도가 일어나면 돼. 근데 래에 갔을 때는 배도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도이하요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았다고시고 내가 았다고시 나도 부 여기에 신천지 교리 결론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문제는 또 다룰게요 자, 이게 바뀌면 안 바뀌는데 이 사람들 다 탈퇴하거나 배도하거나 다 죽거나 신천지 안에서는 죽으면 안 돼요 아파도 안 돼요 신천지 교리가 그래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천지창조하고 요한계시록 실상해서 왜? 신천지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여임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왜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나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 효자의 영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도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배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자 남고 그 지금 이제 흰머리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흰머리들이 몰려오고 있다면 14만 4천 하고 신민합일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흰머리가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순교자의 영 이제 우리 결국은 이 순교자의 영 제사장 위치에 올라가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나 더 풍요롭고 더 멋진 삶을 살려고 거기에 전력질주한 거잖아요. 내 인생 조금 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여수를 통치한다거나 응? 전라남도 한 부분을 통치한다거나 통치한다거나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 제사장 되려고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서. 네. 만약에 우리, 그, 혹시 아시는 목회 돌아가신 분들 중에, 순교라고, 순교자라고 생각하신, 순교, 14만 4천의 순교자 중에 아는 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교자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에 음.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럼 쉽게 이제 바울 있잖아요, 바울 네 바울은 순교자잖아요 네 그죠? 네. 바울의 영이 이게 네. 들어왔어요 음. 그죠? 네 그러면 X 형제의 네.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가 육체예요 네 X 형제의 영혼이 있고 네. 바울의 영혼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존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영이 주인이잖아요. 영은 육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지배하죠. 영이 그거는 제가 저랑 친한 회사니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참 그거는 무미가 없어요. 신천지 교리가 중요한 거죠. 생각으로 해버리면 안 돼. 신천지는 바울이 주인이에요. 육체에 는 바울이 신천지를 지배해야 돼요. 총회장님이 계시를 갖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만희 총회장님이 말하는 건 신, 인, 합일, 체예요 합일체 네. 영과 인간의 육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 신천지 강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결혼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때요? 이만희 총회장님은 합일체를 말았는데 분리되게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적어봅시다. 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네.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었을 때 인간이에요. 네. 그죠? 네. 육체와 내가 네.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나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바꿔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네.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혼이 분리됐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뇌정지랑 뇌사라든가 심장호 이렇게도 죽어요. 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다루자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네. 그죠. 네. 지금 내라고 말했잖아요. 내라고 네. 말한다는 건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아, 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 신천지는 영, 영혼만이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임했다고 말을 해요. 그죠? 네. 육체는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 네. 아, 네. 육체를 다루면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육체하고 충돌이 생기겠죠. 그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신천지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영계 보좌 구성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예수님, 이만희 총회장 배도, 면망, 구원의 교리, 시대별 목자 교리로 네. 계속 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자가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실패했는데 마지막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지금 자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도 함께 하세요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세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어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영 진리 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천사의 천사가 임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 하나에 이만희 총회장님의 영혼 하나, 보혜사의 영혼 하나, 천사의 영혼 하나, 예수님의 영혼 하나, 하나님의 영혼 하나 다섯 개의 영이 들어갔어요. 다섯 개의 다른 인격체가 지금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와 함께하세요. 나는 인격체라고 말했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명 있잖아요. 계시록 일곱 명은 네. 신천지 7교육장에 들어 임하잖아요. 네. 이거 이해가세요? 네. 유재열 장막성전에 일곱 천사직분을 가진 사람들. 네. 그죠. 그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다 배도하는 바람에 신천지 7교육장으로 옮겨왔어요. 네. 근데 신현우 교육장도 여기 교육장이었는데 배도하는 바람에 여기 일곱 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왔죠, 이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신천지 전국 네 회장이 있어요. 이 청년장 년 청년회 회장장 이게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청년회 회장하고 분녀부 청년부 장년부 전도부 이제 이거는 조금 바뀌더라고. 음. 네. 근데 정신천지 네 회장이 있어요, 전국. 거기에 내생물의 네 영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들의 영은 신천지의 전국의 장로들이 70명이에요. 근데 본부에 2 4장로 있다고 하더라고. 네. 이영은 본부에 있는 24장로들에게 임하고. 자, 12사도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네. 자, 요한 게시록에 요한이 나오는데 새 요한이 이만이 총회장님이잖아요. 실상에서. 네. 네. 그죠? 그러면 새 요,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영은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요한 집파장에게 들어갈까요?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들어갈까요? 사도 요한이 열두 집파장 열두 집파 12지파, 요한 집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영혼은 열두 집파장들에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그럼 요한이 요한의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의 영은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열두 집파장 요한 집파장에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